안녕하세요. 빠원입니다. 어제 제가 서귀포 자연휴양림에서 트레일러닝을 했거든요. 아침에 숲을 천천히 뛰니까 너무 상쾌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서귀포 자연휴양림 소개부터 짧게 하고 시작할게요. 서귀포 자연휴양림은요 어, 공항에서부터 한 1시간 정도 거에 있는데요. 1100도로 음, 우리가 잘 아는 1100도로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가다 보면 제주시 방향에서는 거의 1100도로 끝 그리고 서귀포 방향에서는 1100도로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자연휴양림은 제가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보진 않았지만 제주에 있는 휴양림 중에 제일 큰것 같아요 그냥 제 느낌적인 느낌이 <웃음> 255만 제곱미터나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숲길들이 있는데요. 생태를 관찰하면서 걷는 그런 아주 자연스러운 산책로도 있고 아주 어린아이들, 꼬꼬마들을 위해서 좀 쉬우면서도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그런 곳도 있고요. 무장의 산책로, 그러니까 데크가 깔려져 있는 조금 편안한 그런 산책로도 있고 또 워낙에 크다 보니까 안쪽으로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저 안쪽에는 야영장까지 갈 수가 있고요한 중간지점에는 여름에 수영장이 되는 아주 천연의 수영장도 있습니다 이건 초입에 있는 표지판이었는데요 건강 산책로 보이시죠 이거는 이쪽 잔디밭이 깔려 있는 곳이고요또 차량 순환로 보이시죠 이렇게 예, 도로가 깔려 있습니다 네여기는 해충 기피제 분사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어, 이거를... 아 이건 다 썼네? 음, 이런 것들을 어, 이렇게 칙칙 뿌려서 이렇게 진드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또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어, 이거를 어, 쓸수 있게 해놨네요. One, two, one, two, and down. And down. That's it. Down, down. That's it. k o n g a r i a b o k t i Murup, a l m o k We focus on forest areas and uh, highlands and also the, the sea coast. For more active people, uh, we can run together in the forest, but it's sometimes hard work. also do trekking a much more slow paced uh, much easier kind of activity in the forest yeah. if you feel if you feel very smart in the forest today it's the it's the weather uh, oh. so very very slowly we're going to take a run through the forest and just, yeah, uh, technical advice for running um. first <laughs> 기술적인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하신다고 합니다. Uh, many people run too quickly. Uh, so your, your your um, like no 을 똑바로 세우셔야 되고요. So imagine your l i s like a, a cup. 골반이 컵인 것처럼 상상을 하세요. a It's a, 응. 계란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계란인 것 처럼 생각을 하세요 응. 여기 골반이 바구이고 여기가 계란이 된것 처럼 달릴때 어, 응. 잔, 계란 응. 이렇게 안 해요 여기 <웃음> <이게> 잔이고 계란인데 <웃음> 달릴 때 이렇게 구부리면 깨지니까 반드시 세우는 걸로 머리, 목, 어깨, 렐라스 머리와 목과 어깨는 긴장을 응. 푸시고요 발 Pal꿈치, pal꿈치, 네. <laughs> 이렇게. Pal꿈치는 가볍게. 네. 할카라, 손카라, 손카라 이렇게 r l a x Uh-huh. So <laughs> 마시고, 이렇게. 이만하면 끝나오고. 재충전은 얼마 The air is good o yeah. uh, Very good. And then this h o l bar, hold bar, hold b a 골반 무릎 이렇게 too m u c just front back 골반가 무릎은 많이 움직이지 않아요. Uh -huh. 그냥 이 정도로지만. You n e lift. Like this. Much, so just very easy. 그 이렇게 Dirty. 뒤로. That's it. This. 발 straight down. 타, 일자가 돼. 빨리빨리 어, 빨리 안 해요. Uh, 아니요 <웃음> 준비됐어요? 네. 저기 가요. <웃음> 자 같이 뛰어 보겠습니다. 따라가세요. 따라가세요. <웃음> 그렇게 저희는 가벼운 대크길을 시작으로 흙길 그리고 자갈이 이렇게 심겨져 있는 아스팔트길까지 뛰다가 뭐 조금 쉬기도 하고 또 잠깐 서서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주 가볍게 뛰고 그리고 나서 마무리 운동까지 하고 마쳤는데요. 어, 제가 최근에 뭐 여러가지 바쁜 일이 있어서 운동을 전혀 못해서 이거 잘할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그렇게 힘들지도 않았고 아침에 숲제를 뛰는 일이 이렇게 어, 신선하고 이렇게 몸이 리프레시 된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도 너무 좋았어요. 보통 액티브인 제주의 트레일러닝 프로그램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제주에 오시게 되면 한번 이거 참여해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 빵언니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